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MDO입니다 알리드론에 대해 의뢰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드론은 구매하지 마세요 첫 번째 판매 페이지 스펙과 드론 실제 스펙이 매우 다릅니다 스펙에 비해 비싼 제품도 많고요 대부분 4K 카메라라고 적혀있는데요 실제는 화질이 안 좋은 720p 정도 카메라가 달려있고요 동영상을 저장할 때 소케이로 역량을 뻥튀기 시켜서 저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완전 사기죠? 두번째, 드론을 처음 조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안에 드론을 망가뜨릴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보이시나요? 드론 수리 부품이 필요해지죠? 알리에서 구입한 드론은요, 부품을 구할 수 없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죠? 저는 드론을 테스트하면서 한 두대 망가뜨린 것 같아요. 한대는 저기 산으로 날아갈 것도 있고요 드론 시장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입문용 드론 3대장, 가성비 드론 등등 소수의 리뷰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원표 드론이라는 알리익스프레스 사기 제품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론을 구입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입문용 드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론을 취급하기 위해 드론 자격증을 땄고요 한국에서 손꼽히는 드론 전문가에게 과외 수업을 받았습니다 저희 드론 선생님은 1인칭 고글을 쓰고 시속 100km가 넘는 자작드론으로 하늘을 나는 RC 비행기를 촬영합니다 과외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을 동영상 정보에 남겨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RC 비행기 영상을 제작하는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선생님은 2년째 꾸준히 드론 촬영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구독자가 200명입니다 200명! 동영상은 100개가 넘는데 여러분 드론에 관심이 있다면 제이슨님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라고는 믿기 힘든 엄청난 촬영물이 매일 업로드됩니다 멋있어요 이걸 어떻게 찍었지? 할 정도로요 드론은 농업, 산업, 군사목적 등 특수목적 드론과 취미용 드론으로 나뉩니다 취미용 드론은 레이싱과 촬영용 드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90% 이상이 촬영용 드론입니다 드론으로 낚시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비주류고요 호버카메라라는 셀피드론도 있지만 그것도 비주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취미로 드론을 가지고 논다면 촬영용 드론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촬영용 드론은 단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JI 드론과 DJI가 아닌 드론 만약 촬영용 드론이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드론으로 입문해도 결국 DJI를 다시 구입하게 됩니다. 입문용 드론은 DJI가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가급적이면 저렴한 드론으로 입문하고 DJI로 갈아타는 게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저렴한 드론을 골라야 할까요? 3만원짜리 미니 드론으로 연습하고 DJI를 사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건 드론 고인물들의 꼰대 마인드에요 그렇다면 입문용으로 적당한 드론은 어떤 드론일까요? 3만원대 장난감 드론입니다 실내비행이 가능하지만 조종거리가 20m 정도로 매우 짧고 바람이 불면 저 멀리 날아갑니다 실내비행은 힘듭니다 이런 제품 중에서 입문용을 찾아봤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9만원대 드론입니다 항공촬영이 가능하고요 GPS가 있어서 조종기 연결이 끊어지면 출발점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안 돌아올 때도 많습니다 조종거리 100m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50m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만원대 후반 드론입니다 카메라에 짐벌이 달려있어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충돌방지 기능도 있는데요 그런데 충돌방지 기능이 있는 드론은 실내에서 날릴 수 없습니다 이드론 처참하게 망가졌는데요 리턴 홈 기능을 건물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면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충돌 기능보다 리턴 홈이 우선시 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건물에 꽝 부딪혀서 망가졌습니다. 20만원 초반 추가 배터리까지 구입하면 20만원 후반짜리 KF-101 맥스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나마 촬영 영상에 볼만합니다. 어느 정도 바람에도 견딥니다. 그런데 250g이 넘어가기 때문에 4종 드론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드론 자격증 없이 KF-101을 날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 저는 드론 자격증 땄습니다. 제게 드론을 가르쳐준 선생님 말로는요. 입문용 드론을 추천해주면 화질이 구르네 화면이 흔들리네 자동기능이 없네 라며 투덜거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드론 날리고 조종하는 거요. 재밌거든요. 그 재미 딱 일주일 갑니다. 입문용 드론은 여러분들이 촬영 드론의 적성이 맞는지 알아보는 제품입니다. 드론 선생님과의 격렬한 토론 끝에 저는 입문용 드론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10만원 이하가 적당합니다. 이 세상에 입문용 드론은 없습니다. 적성 테스트용 드론이 있을 뿐이에요. 입문용 드론 3대장 올해 가성비 드론 이런 제품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10만원 짜리건 20만원 짜리건 30만원 짜리건 잠깐 실수하면 드론은 저 멀리 산으로 날아갑니다. 저도 한대 날렸는데요. 산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인명피해도 없고 재산피해도 없습니다. 카메라는 필요합니다. 항공촬영의 맛을 봐야 드론촬영내 적성에 맞는지 알수 있죠. 화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축 짐벌 필요 없습니다. 화질이 구린데 짐벌이 있으면 뭐합니까? 최소 조정고도는 30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높이서 바라보는 항공촬영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행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항공촬영을 연습하고 드론조정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실내비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이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신다면 방구석에서 드론을 연습해야 합니다 충돌방지 레이더가 있는 제품들은요 실내비행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고르면 안 됩니다 입문용 드론의 핵심은 드론을 날리고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론의 시점으로 비행하는 것입니다. 드론 카메라로 촬영되는 화면을 보고 하늘을 날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가슴이 뛴다면 드론이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겁니다. 드론의 시점이 재밌다면 돈을 모아서 DJI를 구입하세요. 뭐 중고도 좋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드론은 여러분께 안 맞는 거예요. 10만원으로 드론 체험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드론의 시점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만원대 드론인데요 GPS 오류를 저 멀리 산으로 날아가는데 조종기는 목통이지만 화면은 보였습니다 잠깐 동안 한 100m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화면을 보면서 와멋있더라고요 물론 잠시 화면도 꺼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입문용 드론을 소개합니다 모델명은 AE10 가성비 드론이라는 RG101과 등급 제품입니다 배터리 포함 무게 170g 작고 가벼워서 드론 자격증 필요 없고요 카메라 화질은 1080p라고 적혀있지만 뻥입니다 얘도 용량을 부풀려서 저장합니다 그래도 항공 촬영 기분은낼수 있습니다 GPS가 탑재되어 있고요 하부에는 광학 포지셔닝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GPS가 잡히지 않은 실내에서도 비교적 안정감 있는 호버링이 가능합니다 자이로 센서와 나침반 센서도 달려있습니다 센서 드론을 흉내낸 장난감 드론이죠 비행시간은 최대 15분 그런데 날씨가 추울 땐 10분 이하로 줄어듭니다 조정거리 최대 100m 빌딩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조정이안되더라고요 까딱 잘못하면 산으로 날아갑니다 기체가 가벼워서 바람 부는 날에 날리면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A10으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짐벌이 없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찍었기 때문에 화면이 많이 흔들립니다 동영상 화질은 별로지만 항공 촬영 기분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 달린 카메라는 동영상 촬영용이 아니라 드론 시점으로 바라보면서 조종하는 용도입니다 오늘은 입문용 드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저가 제품으로 드론 조종도 해보고요 항공 촬영이 재미있다면 용돈을 모아서 DJI 드론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드론을 준비하면서 자격증도 땄고요 과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성비 드론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부질없는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드론은 기승전 DJI 입니다 부디 쓸모없이 비싼 제품으로 입문하지 마시고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면 입문용 드론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풀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